몬스터 숙제 공장의 비밀. 1화 칭찬 스티커가 받고 싶어. 오! 오 티라노사우루 오케이! 하늘을 나는 부테라노돈. 크라! 거불소 트릭. 시원의 웬 공룡들이냐고요? 사실은 하우리가 만든 그림자들이에요. 하우리와 친구들은 그림자놀이를 하는 중이에요. 하우리는 그림자놀이를 아주 좋아한답니다.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건으 미술시간이 제일 싫어! 엉망진창 그림도 문제지만 하늘이는 그림을 다 그리지도 않았어. 요 그래놓고는 선생님의 칭찬 스티커는 받고 자, 싶지 뭐예요. 여기. <웃음> 저도.